지난 번에 본그 사장에서 악한 자들에 의한 1차 핍박 때 저들이 사도들의 사도들을 위협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사도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하며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병나한자가 명백하게 증인으로 있었고. 대중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사도들을 내어놓았는데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가으로 이제 저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가진 공권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미 성신님의 차서 있는 인도와 보호를 인식하고서 그리토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기 위해 그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나아갔습니다. 더욱 뜨겁게 그들이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그 저자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대적자들의 활동과 또 하나님의 사역과 또 교회의 행보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용 부분을 하기는 참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해 나갈 때 대적 세력들이 그 악한 속성을 따라서 교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사단의 종으로서 박해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신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 특별히 섭리하사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되어 승리하는 자태를 보이며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4장 초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교회가 닥칠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예고편과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첫 번째 문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해 나갈 때 대적 세력들이 그들의 악한 속성에 따라서 교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사단의 종으로서 박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의미는 원래 이제 적대자,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가리아서 3장 1절이나, 이따도 보겠지만, 욕기 1장에 보면 그의 행태가 나옵니다. 저들은, 음, 그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그릇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로서 한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저들은 적대적 활, 저들의 적대적 활동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말씀하심과 행동하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예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를 써서 그렇게 미혹을 했었죠. 또, 대적자 유다,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론 유다가 쓰인 거죠. 저들은 베드로의 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폭력적으로 행동,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명한 천, 천사로 과장하여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세력들뿐만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그런 가라지들 같은 존재들을 쓰셔 써가지고 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아주 교묘하게 속였던 술술을 써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자기 수화에 악한 자들을 써서 그런 적대적인 활동을 펼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하는 사두개인 당파들. 바로 이런 존재들이 이제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악한 마음을 쓸때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아주 적대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시기심 때문에 사단에게 그런 쓰임을 받은 바가 있지요. 악한 자들의 죄된 시기심의 욕망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그 사단의 특성은 시기심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시기심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예? 살인을 한다고 했어요. <웃음> 여기서 시기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샘하여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저들의 사상에 타격을 주고 저들이 누려야 할 용예를 사도들이 가르쳐 가로채 가는 듯하게 보이자 그것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히 생기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듯이 보이는 태도이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어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는 그런 악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그런 악의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이 육체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더욱 뻔뻔스럽게 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이전에 가인이 아벨에게 한 짓과 같은 것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한 행동과 동일한 것이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와 같고, 사월이 다윗에게 한 일과 같은 태도였습니다. 사도들이 몇 명이 갇혔는지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도들이다 갇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단의 책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안에 사단의 한계와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70인 전도자들이 나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적을 행한 걸 갖고 와서 이제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 그 사단의 결박과 추락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 그 활동을 한다. 우리가 욥기 이제 정도를 지금 정 정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타나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예들은 그들의 권세자로서의 한시적인 활동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수 있다. 요비 신앙을 보인 것은 뭐 배부르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이런 것 갖고 시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보라고 한도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안에서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사단이 적대 세력들의 속성을 써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악용하여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을 그, 그, 사자들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옥문을 열어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향한 현재적인 통치가 주님의 주권적인 경륜 안에서 그 개시적인 필요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신뢰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에게 생명의 증거요. 악한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증거가 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연약한 면이 있는 사도들에게 힘이 되는 어, 어, 결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 이제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사자들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비평주의자들은 아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꾸며서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고 그것의 증인이 또여러신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수호하려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보이신대로 못 이룰 것이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중의 삶을 단순히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옥중의 삶을 모면하게 한 이유는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한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런 경험 자체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비상섭리가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적 자체가 그 결국 그 복음 진리와 관련되지 않는 이적 자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어열 가지 재앙 중에서 표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고 주님을 찬송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신해산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 행보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저희들을 보호한 그런 기적이 있었고 더 나가서는 만나 매출하기도 막 하늘에서 내리셨다. 그런데도 그걸 경험 한 데서 그쳐버리니까. 거기서 더 진전되지 못하니까 군대장관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 저들은 결국 그 나중에 이제 뭐 신해산 가나안 정탐한 뒤에 그 불신의 세력들로 아주 아주 똘똘 뭉쳐져서 열명과 함께 전전 전 이스라엘이 아주 선동이 돼가지고 그두 사람을 그냥 적대하지 않았습니까? 여우수하고 갈렙을. 그래서 저들은 결국 죽기 위한 삶을 38년 반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2세대로서 이제 가난에 들어가게 될때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내려주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내려던 말씀을 재천명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너희도 이전 저희 너희 선조들이 이랬는데 너희들은 이러지 말아라. 그렇게 일깨운 거예요. 그 설교 그 율법의 그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또 12장에서 26장까지는 그 율법에 대한 제천명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27장 이하에서 또 모세의 설교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건 조, 조,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기적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나 행복과 관련해서 그 기적이 쓰인다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 기, 기적을 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희한하게, 뭐,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목적을 알아야지. 아,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예? 하나님이 참 축복해주셔서, 참 보호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예? 질병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고 끝나.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도 이적을, 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나를 오고 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와서 이 얘기 안 했어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 그분이 왜그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비밀을 알린 거예요. 그 이적 자체를, 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 분명하고, 그분은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뭐, 하나님이 지금 뭐, 이 적, 나를 통해서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행보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닭 광이다. 그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먹이 주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시고 뭐 가족을 형통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거, 그거 갖고 뭘 증거할 건데? 그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비상선미가 있다. 나를 죽을, 죽을 지경에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냐. 그, 그런데 그 생명의 진리를, 어, 디 가서 다시 증거하라고 합니까? 잡혔던 현장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웃음> <웃음> 주님의 인도는 이렇게 항상 생명의 말씀의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일이죠. 물론,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뭐, 말로만 복음 증거하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요. <웃음> 그, 그, 로마 캐토릭이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 비방, 비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좋은 선행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료로, 저, 소외된 자들, 노숙자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그냥 거저 치료해주고, 거저 먹여주고, 이 일을 해요. 그러고도 전혀 자기 이름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즐기는 대로 끝나 버립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소외받는 자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그럼 가진 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일을 하게 그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그 공산주의자들 악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그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저들이 그냥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안 받으면 멸망의 증거를 받는 거죠. 지금, 지금, 바리제인들이나 사도개인들이다 그런 증거를 받는 거고, 사도들은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고, 주님을 위해서 죽, 죽으면 상, 죽어도 상관없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모든 생각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하루 시작, 눈 뜨고서부터 눈, 저녁에 눈잘 때까지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어, 다시 못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되게 고생했는데 다시 못간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보험 주의 사자가 이렇게 사도들을 옥중에서 끌어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도록 하는 동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도의 당파들은 뭘 하고 있었죠? 저들은 대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전에 사도들을 잡아들일 때는 중앙공회 모임이었으나 이제는 사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야, 가할 양으로 대공회를 모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으로만 움직여요. 네? 명분만, 대의 명분 따는 일만 해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만 하, 눈이 벌게가지고 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유, 관심도 없어요. 현실에만 눈이 갇혀요. 일반적으로라도 선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아는 저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공회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람들을 보내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옥에 옥이 담겨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아니 그들은 놀라 다시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일에 대해 매우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자니 지 정황이 그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 강설에서는 안절부절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절부절 못했다는 말의 비표준어라네요. 안절부절 못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랍니다. 노래도 에 안절부절 했었지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안절부절 못했 이들은 기적적인 사실을 접하고 불의한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초조하고 불안해고 의로운 백성들은 감옥 속에 가서도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권세 없는 쪽을 잡혀갈 사람들은 담대하고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한 때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하고 전했습니다 아마 저들은이 소식을 듣고 안색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사람을 또 보내서 다시 잡아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 중에서 뽑힘을 받은 자들로서 성전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여 성전 정결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오되 강제로 어쩌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그들이 제차 자신들을 잡아갔지만 그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달리 방황, 어, 당황,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잡아갔냐고 따지고 항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죄함과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기꺼이 잡혀간 것입니다. 이게 뻔한, 뻔한, 그 뻔한 동작을 하면 뻔하게 잡혀갈 거잖아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둔 거죠. 응. 이전에 주님께서 적대자들 앞에서 이제 잠잠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취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2절을 보면 아직 우리가 안 봤지만 주,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한 건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을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별고회를 받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의의를 행하러 오셨고, 예? 선을 행하러 오셨고, 착한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주님은 그냥 저들의 속성을 다 아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작정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들도 그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은 존재로서 독, 동일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항의하거나 우리 아무 잘못이 없다,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 잠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봉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도 대제사장은 여기서 사도들에게 두 가지 죄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긴 것, 어겼다 긴것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들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그리토의 피값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앞에 죄목은 사실 형식이고 뒤에 죄목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정죄에 이 사람 정치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갇혔어요. 자기 지위와 그 현실에 항상 민감해요. 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끄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죄목을 정한 것은 사실 저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잊고그 권력만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고 악의적으로 권세를 이용하여 그 힘을 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태도를 보면 그가 겉으로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것 같지만 내심으로는 그를 포함한 집단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기네 잘못한 게 분명히 명백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덮어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시편 14편 4절로 5절에 보면 의인을 행하해 하는 악인의 심상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혹 실질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위와 그 역할로 그 마음을 모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적을 해요. 시비를 낳. 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죠. 하 그때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능력은 없.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싫고. 유대인들은요, 이사해서 53장을 금기의 장이라고 그래갖고, 백성들한테 못 읽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한 사람이 가서 취재를 했어. 이사해서 53장에 이 말이 있는데, 이게 구약은 저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그 모르는 거예요. 이, 이게, 이게 의인인데 참, 그,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라삐들이 이걸 금계장으로 막아놨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드러나는 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 읽게. 지금 여기서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도계인들. 이 권력자들이 그, 뻔히 드러나 있는 사실들,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걸 가려보려고, 정치적으로 가려보려고. 두려우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교회에서도 실질을 안 누리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다른 사람, 그, 의의 행사를 하면서, 의를 누려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해. 그래서 항상, 이따 오후에도 볼 건데요. 거짓말이에요. 속인다. 그리고 그 거짓말, 우리가 국외명을 볼 거잖아요. 사실을 왜곡시켜버린다.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하고. 이 악인들의 행태는 항상 이렇습니다. 심상과 행태가. 속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못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악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되어 승리하는 자태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간다. 베드로를 대표한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일인 복음 전파 일에 순종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진하려고 한다. 는 거죠. 아까도 신명기 말씀을 했잖아요. 쉐마라는 말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 그 지금 이 세대들에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라는게 아니고 일 세대들이 망한 걸 보고 따라가지 말고 듣고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죄마하는 말. 듣고 순종하라. 그 지금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듣고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매였던 것의 죽음, 죽음에 이르는 고통, 율법의 저주, 모든 죄, 죄의 정죄 이런 곳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의를 덧입어가지고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이죠. 내 성신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 일을 한, 그 일을 들은 거예요, 주님. 이제 듣고 순종하는 거죠. 진짜 쇠마를 한 거예요. 그래야 사,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 성탄절 때 봤지만,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로 끝나버리면 뭐해 그가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그걸 예비해 그걸 예비하는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 털을 닦는다. 그 세례 요한이 그 털을 닦는 자로서 엘리야처럼 와서 그 털을 닦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이 그 그런 순종의 삶을 호다한 사람들이 껍데기만 쥐고 있을 때 순종의 삶은 살았다. 여기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소수이지만 호다한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을 때 개의치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그게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도의 그 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잠히 자기 변명하지 않고 자기 이름 때문에 뭐 왔다갔다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잠잠히 참아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행보한다.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승리한 자들의 행태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지난 1차 핍박 때 4장 19절로 20절에서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냈던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순종해. 복음 증거가 저들의 책무니까 순종이다. 우리의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복음 증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보로, 우리의 목표로. 아무튼,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아니라 할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또를 보면 말이죠. 이게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았고, 터치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성신으로. 우리는 성신으로 경험한 그러면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니할수 없는 거죠. 근데 봤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는 못본 거예요. 내 삶이 안 따라가는 거는 못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죠. 현실에 매여서 내 주머니에서 이론도 못 내놔요. 건강을 생각하지만 그 건강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쓰지 못해요. 지위를 갖고 자랑하지만 지위를 갖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못본 사람들, 그 소경들이잖아요. 저들은 못 보고도 봤다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호하게. 붙잡혀 있는 위치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할말을 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고백한 내용인데 이는 그리도의 일에 대한 예표적인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줄을 따라가는 사도들도 분명히 아, 알고 있었을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보죠. 3편 1절로 6절 여호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고, 어, 어,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이런 비, 그 신무이가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예? 그런 그 그야말로 음. 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걸. 직접 그런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생각하면서 쫓겨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해.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대공위로 모여 가지고 말이죠. 압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다 이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가르침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사장에서 교회가 기도하여 경험한 그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신병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전에도 보았지만. 예레미아가, 예레미아서 20장 7절로 9절에서 고백한 내용의 심정입니다. 예레미아도 이제 구약의 그리토처럼 또 죄의 백성으로서 그 참담하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롱 당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다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구약의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우리 실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성신의 능력으로 받아가는. 근데 못못 받는 못 것처럼 못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적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의로움을 위선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서 그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는 걸 지적하고 그들의 그러한 악기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객해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저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객해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반대에도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냥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자신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말에서나 행동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으면 주님께 예배하고 형제들과 합력해서 복음을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겪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못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예배답게 못 드리고, 예? 우상 그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스겔서에 나오지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일월 성신 뭐 각종 우상을 다 끌어다 탐욕을 그냥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집,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어요. 그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다 뽑아낸 사람, 다 드러낸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한분만,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는 사 자기께로 인생을 살려고 하자.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자. 모든 일이 그걸 위해서, 쉼도 그걸 위해서, 예? 일도 그걸 위해서. 그게 없으니까 사실, 쉬, 쉬는 건 그냥 쉬는 거고, 일할 때는 쉬, 쉬려고 일하고, <웃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쉬려고 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은 거듭되게 겪는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의 변명이나, 자신들의 앞날의 행복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욕사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릇으로 쓰이는 일에만 가치를 두고 말을 하고 행동했어요. 자기네들이 욕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주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주 안에서 얼마나 시안한 일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설교에 간복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일에 성신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쓰였네 이런 일을 업적을 냈네 이런 행사를 냈고 그 의미 없어요 자기가 개입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 또 많이 나타나야 돼요. 불신자들은 항상 자기를 끼어넣고 울구락불구락 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안목을 하으로 끌어올리며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요.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들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본문의 사상으로 증거했는데 다 그리토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에서 통일성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토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내 말의 전도함이 지혜 고하은 말로하지 아니요,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이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할. 그냥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자기를 꼭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려. 고 주님의 이름이 아니요. 무슨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신만이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성신께 다 의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 꾀로 되는 게 아니고 성신이 그걸 깨우쳐줘야 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증거는 생명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쓰일 것입니다. 아무튼 신약의 교회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보편교회의 완성을 향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들의 태도는 후에 교회의 역사상 많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힘든 박해를 견디게 하는 중요한 재료가 어, 되었고 또 전투하는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었어요. 이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이적이 안, 안 나타나도 기꺼이 죽을만한 거죠. 복음 증거를 하다가. 아, 이런 기록들이 사실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이, 그, 그렇게 안 하시면, 안, 하, 안 되는 거잖아. 요 지금 개시 역사의 시대도 아니고, 개시가 완성된 시대니까, 그리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걸 족하게 여깁니다. 사실 믿음의 후진들, 폴리얍 같은 사람들, 그 외에 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보험 증거다. 다른 증거를,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교회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근호들도 그랬고 종교개혁자들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초대교회 한국 성교사들도 사실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권세 잡은 자들의 핍박과 그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려놓는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필히 적대세력은 생존함, 상존함 그러나 그 적대세력들의 일은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경륜을 생각하면서 그런 박해를 당할 때인내하 우리는 분명히 교회하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자식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를 다닌 부모 못 가게 해가지고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또 자기 노후를 책임질 자식들이 못 가게 하니까 또 안가 이, 이게 신앙이냐, 이 말. 그리토인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다시 거기에 메이는 거예요. 그럼 개가 토하였는데또 돌아가는 것과, 돼지가 누웠을 때또 눕는 것하고 똑같아. 그냥 상황만 되면 그리로 달려가 버려. 예? 자기하고만 관련이 되면 행복과 관련이 되면. 여지없이 달려가고 자기 한번 건드리면 난리를 피고 에이,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대 세력들의 일은 한시적입니다. 이런 걸 우린 겁낼 게 없어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진 일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일을 증거함에 우리의 대외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일들에 매이지 않니냐고이 일에 진짜 매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 선교 안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고 예? 굳이 안하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 봉사 안하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 예?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흩어져서 복음 증거 위해서. 아무튼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가 전제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나아갈 것인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